너희 오기 전에 책상 내가 어디서 뒤집고 다 했어 의자 위로 다 뒤집어 일 그냥 가이드를 좀 잡아보면 큰 틀로는 부정적분 편이 있고 정적분 편이 있고 활용 편이 있겠지 네. 제가 활용은 첫째도 넓이 둘째도 넓이 셋째도 넓이라고 랬어 넓이랑 정적분을 구분하는 것그 둘로 가이드가 잡히죠 여기는 나면 뭐가 된다 그랬어. 속도랑 연결시키면 속도를 부정적분하지 말고 속도를 정적분해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그건 위치의 변화량이라 했고 넓이를 구하면 실제 움직인 거리라 했잖아. 이걸 구분져야 된다. 부정적분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항목은 총 두가지다. 첫번째로 나올 수 있는게 f'x 주고요. 이 f'x를 주는 방식들이 다양한거지. 이렇게도 줬다 저렇게도 줬다. 그리고나서 하나의 도함수를 주고 하나의 함수값을 주고 다른 함수값이 얼마야 하는 얘기. 그치? 그 다음 뭐 있어? 미분하고 적분하고 미분할래. 미분하고 적분할래 요차 있죠. 적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가 마지막에 생긴다. 적분 상수가 생기고 미분이 마지막이기 때문 적분 상수가 생기지 않는다. 상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적분 상수가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럼 정적분 파트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건 우리끼리 표현? 익숙이. 어 익숙이. 익숙이. 어 미익숙이. 미익숙이 뭐였지? 익숙이. 왜 미익숙이지? 비슷해 보여. 근데 왜, 왜 미가 붙었지? 그냥 안익숙하여 해서. 익숙이, 미익숙이. 그 그러니까 익숙이는 위아래 끝을 갖게끔 만들어서 0으로 만드는 액션을 한번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자에 대해 미분을 하면 안 했게 튀어나오는 거였지. 미익숙이는 똑같은 액션을 하는데 미분을 하면 익숙이가 됐네그지그 포션들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라는 건 아니지만, 특이점을 찾아보자면 이런 애들이지. 그 다음 유형 1아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펜션이 좋은 건가? <웃음> fx는 인테그랄 그때 인테그랄하고 뒤에 있는 거두 개를 딱 보니까 합쳐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쳐지고 나면 뭐남습니까? x, x +1. 플러스 1 VX. dx 그니까 러 fx가 뭐야? 2분. 이것도 사실은 뭘준 거냐면 f'x가 프라이 x 플러스 1이야. 그리고 문제를 보면 f0이 1이야. f 1리이야 그러는 거 아니야. <웃음> 1이야. 그랬잖아. <웃음> 예지 네. 역시도 이거지. 그러니까 주어지는 형태가 좀 달랐던 것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 2분의 1, 1, 1 x, 제곱 x 제곱 플러스 x, x, x 플러스 x 1이. 1이 될 거고 거기에 4를 집어넣을 거니까 8더기4 더하기, 4 더하기 1은 아. 너희 정신 낼념. 죄송해요. 저고터서 헛소리가 나와어 다음 유2. 똑같네. 역시나 F'X를 프라임 얼마로 준 거야? 어. 접선의 개우기가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0,6을 지난다. F0은? 6이다. F1을 구하라. 뭐? 지겹다. 지겨워. 빨리 합시다. fx는? 2x 대제곱 4x 이런 문제 보면 시간답깝지 않네? 그럼 정답은? 12 시간 이거 시간 다음 점 정적분 문제인데 아, 정적분에서 우릴 또 생각할 게 있구나 대칙성 주기성 수능에서 좋아하는 컨텐츠야 그니까 뭐 주기가 3이다. 3마다 반복될 건데 뭐 특정 섹션을 줘. 뭐 6개 구간 정도의 넓이가 얼마냐. 뭐 이런 문제를 묻는 거. 그림을 그려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단부에 그림을 그려주는 경향도 있으니까 인쇄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수능 문제 중에 이쪽 페이지 말고 이쪽 페이지에서 쭉 나뉘어서 여기 부분에 문제가 나왔어. 쭉 적히고 왜 네모칸 들어가서 가나 다음 상황을 만족하는 쭈쭈쭈하고 밑에 문제가 수납하고 요 밑에 요런 그림이 있었어. 누가 봐도 뜬금없잖아. 보통 그림은 가운데 있거나 네. 누가 봐도 뜬금없으니까 요 밑에 보기가 있고 있네. 1, 2, 3, 4, 5번 보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은 문제랑 좀 별개의 느낌이잖아. 뭐지?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이걸 막 풀려고 그림을 그냥 욕을 입다 <웃음> 되게 감사한 경우도 있어. 자, 3번. 경적분. 다음을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값은 여기로 갈게요. U3.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산악지 제곱. 아. 친절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웃음> 괜히 3을 줬을까? 그지? 네. 그럼 뭐야 이거? A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4A잖아요. 네. 얘가 얼마래? 0. 0 그럼 A는? 묶으면 알았어? 안산 안 되지? A제곱 <웃음> 마이너스 4? <웃음> 월요일 오전이지? 너희가 아직 뇌가 깨지 않았지? 지금. 그럼 A는? 2 아직 안 되지?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A +2. 는명이어서 그럼 양수에 있는 2. 2. 2라고 하고 2번 쓰지 마라 <웃음> 내가 지금 농담사 많이 기는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수하는 애들도 있잖아 <웃음> 유형사 누구로 가야 되이 자, fx는 이렇게 주어졌네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다 무슨 함수? 이 함수 원점 대칭 g(x)는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사라지더라. 이는 우 함수 와. y축 대칭. 이때 h(x)는 f(x) 곱하기 GX. g(x)더라. 자, 실제로 곱하는 얘기가 아닐 것이야. 생각을 해보면 적분편 문제가 지금 인테그랄이 들어가 있으니까 적분일 것이고. 문제의 구조상 뭐라고 돼있냐면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대칭이잖아. 네. 대칭인 상태에서 문제가 주어졌다는 것은 Hx를 곱해서 만들 필요도 없고 fx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야. 적분은 곱할 일이 없잖아. 그럼 얘가 얼마냐고 라 물은 거잖아, 지금. 얘가 얼마라고? 10. 미안해요. 10일 때, 뭘구하래 10. H3. 10. 그러면 이거부터 분석하자.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가 돼야 돼? 기함수 기함수지. 네. 기함수 미분하면 뭐 된다고 했어? 우함수지. 우항수. 그럼 이거 뜯어보면 인테그럴 마이너스 a 부터 a 까지 x h 프라임 x 플러스 O h 프라임 x dx 이거잖아. 네. 얘는 우함수고, 얘는 우함수인데 이게 기함수지. 네.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적 뿐만이 지금 필요가 없는 계산이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소거된다고. 그럼 얘는 인테그를 0부터 A까지 2 배에, 맞죠? 네. A 맞지? 3이니? 네. 난뭘 쓰고 있는 거니? 네. 아, 그래서 이게 달라서 지금 대답들을 꺼려하한 거야? 아니야. 5 나가겠지? 네. 10H'XDX인 네. 거잖아. 네. 이거 접근하면 라지 H가 아니라 그냥 HX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10 H3-10 H형. H형 또 고민해봐. HX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항. 어디 지나? 원. 원점 지나? 그러니까 0이야 그냥. 정답 얼마? 얘가 10이니까 H3은 1. N. 깔끔하죠? 배고파요. 다음 구간 0.8에서 정의된 함수, 다친 구간 f(x)는 샬라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 얘는 0부터 4까지. 오늘좀 천천히 하지. 배고파서 그래? 8 8 실수 a는 0과 4사 2의 존재에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4까지 fx dx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 그리고 나서 그림 나와있는데 이거 그냥 우리 그려볼 수도 있잖아 샤랄라? 샤랄라. 4까지는? 위로 블록한 그래프죠? 네. 축이 2고요 2일 때 얼만가요? 4. 이런 그림이죠? 네. 그 다음은? 4마 0을 지나면서 8일 때 4죠. 네. 요런 그림이네요. 유튜브 보다가 드르륵의 원리에 대한 영상이 있대요. <웃음> 침판 드르륵 무슨 원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일까? 음. 그거 어떻게 봤더니 우리가 공을 떨어뜨리면 역중력이라고 하던데 공을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서 뭐 이게 튕기다가 튕기다가 점점 줄어들잖아. 네. 그거에 반대 어떤 물건은 튀기면서 점점점 그 폭이 커지는 게 있대. 이게 거기서 딱 나와. 되게 웃겨. 그 연구 논문을 발표하신 분이 계시대, 2018년에. <웃음> 이걸 수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수직보다 좀더 크게 이렇게 100도가 약간 넘어가게 네. 90도보다 높게 이렇게 세운 다음에 힘을 수직으로 강한 상태로 내리는 거거든. 네. 이렇게 보통 이거 쓰실 때 보면 이렇게 잡꾸 드르륵 못해. 드르륵 네. 할때 보면 다펜드를 갑자기 이렇게 잡아.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 이게 퉁퉁퉁퉁퉁퉁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액션이 안치워지는데 힘이 가해지면서 그렇게 된 들다가는 거아 갑자기 생각났어. 칠판 드릉은 무슨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 어제 누워, 이렇게 있다가 <웃음> 이쪽 <웃음> 얼마나 볼게 없으면 그걸 받겠어. 자, A는 요 사이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A를 요기쯤으로 잡아보면 여기서부터 네개칸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겠지? 네. 자, 그럼 이걸 이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것 자, 문제를 풀때첫 번째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가 최고인 거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최고인 거야. 자, 일단 요렇게 있어. A가 0인 경우, A가 4인 경우는 이쪽다 넘어오겠지? 네. 맞지? 그러니까 점점점 가면서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이 부분이 등장하는 지 네. 그럼 봐봐. 직관적으로 봤을 때이 넓이가 클까? 요 넓이가 클까? 밑변의 길이는 똑같다고. 4를 기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얘가 훨씬 높잖아. 네. 최소한 이삼각형보다클 거니까 값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요걸 붙여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직관적인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옆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얻는 건 적어지고 잃는 게 많지. 네. 그럼 여기 가운데까지 갔다라고 생각해보자. 여기까지 오겠죠. 네. 마찬가지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언제 최소가 될까라는 느낌이와 안오지 그럼 푸는 거야. <웃음> 그럼 푸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a까지는 무슨 함수 쓰면 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4X dx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어디까지는 oh, sorry. 0부터 a까지가 아니지. a부터 4까지 4부터 a 플러스 4까지는 X m i X. h o d X 해보자고 그냥. 얘는 뭐야 X. 러 p 마이너스 X X. X 제곱 u X. X X. 제곱에 팡팡 X. X p 팡팡0 a 4 더하기 s X X 제곱 u s X p l X X plus X plus 너 보면 마이너스 3분의 64, 64 플러스 32. 32 내가 배고프니까 천천히 하니까 편하지 네. 더 천천히는 못하겠어 <웃음> 플러스 3분의 1 A, A,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분의 1 A 플러스 4의 20. 제곱 마이너스 4 A,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됐슈? 네. 네. 자, 그럼 a에 대한 몇 차씩 나와요? 음. 3차씩이죠? 3차 함수 그여서 풀어버리면 될것 같아요. 가봅시다, 계속. 3분의 1, a 세제곱. a 세제곱. 2분의 1, a 제곱이니까 얘랑 계산될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3, 3, a 제곱. A 제곱. 여기서, 4 A 나오겠네요? 네. 없어지네요? 그죠? 숫자, 다 이제 A 없네요. 네. 맞아? 네. 응. 마이너스 16이죠? 없어지네요? 네. 여기 숫자도 필요가 없네요? 여기서 얼마 나와? 플러스 8, 네. 마이너스 8. 숫자 사라지네요? 네. 맞지? 그럼 여기 숫자만 남네? 3분의 96. 플러스 3분의? 3분의 96, 마이너스 3분의 64. 32. 너연필 썼어야 돼? 뭐라? 자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니까 뭐 해야돼? 미분 어 미분했을 때 편하면 되잖아 a제곱 마이너스 3a, 3A.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네 여기가 언제? 0, 0. 여기가 언제? 3, 3. 됐어? <웃음> 네. 어. 그러면은 3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 네 구하러 가자 이제 풀해야지 네. 뭐해? 멈춰있어? 음. 그럼 3 넣어서 계좌 계산하면 되잖아 요3 넣어볼게요 네. 다시 여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네. 3을 넣는다 실시 3 넣으면 9 9 마이너스 9 2분의, 2분의 27 27 플러스 3분의 32. 32 너희 이쯤 되면 보기를 보고 싶을 텐데 보기가 안 보이지? 주관식이니까 <웃음> 그래서 분수인 걸 믿어 의심치 않고 뭔가 이상하다고 라 느끼겠지만 문제 뒤에 뭐라고 돼 있어 P분의 Q윤이다라고 음. 했잖아 분수가 나오겠지 몇을 통분? 6, 6. 53 이것도 빨라요? <웃음> 마이너스 27 37 67. 6분의 37 정답은? 47. 43 작년 내 나이 슬프다 자, 한 가지 근데 봐보자 A가 3일 때니까 여기까지 3칸을 왔을 때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최소다. 라는 얘기지. 그럼 요 점의 의미가 뭘까? 이걸 여기다 갖다 그리면 3에서 만납니다. 요 직선은 y x 에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x가 되는 순간 x제곱 마이너스 3x가 영이 됩니다. 둘이 같아지는 순간은 여기하고 여기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만큼을, 일로 가는 동안 이만큼을 잃는 거야. 이 순간을 넘어가면 잃는 양보다 얻는 양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요렇게 면적이 있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직관적 해석을 한 친구라면, 어, 뭔가 얘가 쭉쭉쭉 오는데 여기 닿는 선이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럼 요 순간이 언제였으면 좋을까? 라는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요기 뒤로는 요 선을 기준으로 요 앞에까지는 잃는 게 잃는 양이 더, 얻는 양이 더 많은 거야. 같아지는 거지, 여기서. 딱 오는 순간. 이때는 요 순간엔 좌우가 같은데 이걸 넘어가는 순간 얻는 게더 많아지잖아. 네. 높아졌잖아. 오케이? 내가 말을 천천히 하니까 다들 졸리구나. 좀 무한정 아고 보게. 네. 멀리 가 필요가 없네요. 겨울에 <웃음> 생각해서 이거 마실까? 니들이 먹으라고 해가 바뀌기 전에 놔뒀던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쳐드시니까. <웃음> 야 이제 학원에 너네 먹으려고 사는 누건가 먹을거야 이제 안사실 <웃음> 내가 먹을거야 뭘 기대하는거지? <웃음> 설마 원샷? <웃음> 인테그라 읽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다. <웃음> 3지부터4까지 X 플러스. X 플러스 1. 응? 네? X 플러스. X 플러스 절대값.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 와 진짜 d x 만입니와 비싸게 가나히다 DX. 네, 넓이죠? 근데 이게 해석을 하면 3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바로 식을 쓸수 있어야 돼, 일단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3까지는 1과 3, 이인게 작아요, 0보다. 네. 벗어나오면서 3으로 그냥 나오겠죠. 네. 플러스 인테그랄 3부터 어디까지는? 4까지. 4까지는? 2x-3. 네. 끝났죠. 아니면 넓이를 이렇게 구해보는 녀석도 있겠지. 얘가 3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여기가 어디? 3, 3. 3. 4일때는 4일때는 5 맞죠? 네 여기가 5인거야 음. 그때 어디? 여기 여기 여기 1요 넓이 얼마야? 이렇게 푸는 게더 복잡하지. 그냥 풀어. 이게 얼마야. 6. <웃음> 여기 얼마일까? 그려놨으니까 이거 계산하기 싫지 또. 그려놓으니까 이것도 계산하기 싫지. x 제곱 마이너스 3X. 3x. 16 마이너스 9니까 7. 마이너스 3. 여기 얼마? 4. 정답은? 10. 꼭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요요이 사람은 이사 왼쪽으로 람은이 네. 하나 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수이 사람은 이사수은이 사람은 미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개냐라는의문이 가져야 이 사람은 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fxdx와 같대. 어, 그게 얼마? 4. 4래. 그 다음 인테그럴 2부터 3까지 절대값 fxdx는 무엇과 같대? 인테그럴 2부터 3까지 fxdx와 같대. 이게 뭐를 의미할까? 우리 얘기 좀 해봐. 근이 2다 아니야? 2를 근으로 갖는다 아닐까? 0부터 2까지는 넓이를 구했더니 정적분의 마이너스 곱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X축 밑에 있다. 2부터 3까지는 넓이와 정적분이 같다. 위에 있다. 그럼 2에서 경계선을 갖는다. 이해기지 맞아? 그러면 FX는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A에 X-2에 X-B 이 정도로 잡을 수 있겠네요? 네. 자 모르는 게 지금 두 개고 주어진 게두 개지. 두개 같지만 얘는 범위를 알려줄 것 같지 않아요. 값이 나와있나요? 음... 안 나와있잖아. 네. 그치? 어, 배고파. 아, 그데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구나. F0이 0. 0이래? 아이, 똥꼬이씨.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X에 음. 이거지. 네. 그러면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아, 이러 블록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영하고 2, 이게 4래. 뭐 써먹어야 돼? 6분의, 6분의. 6분의. 최고치 양대수에 음. 두 분의 차에 세제곱이 3제곱. 4네요. 4. 얼마? 6 2 3. 너무 FX네? 아니 네. F? 5 4이 4점이야. 이야 여기 4점이이게 4점이야. 여기 4점 4점이야. 4점이이4점이거야 너무 친절하지? 이게 순이야. 29번. 무시하는 거구나. 네,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 정리할 거 없으면 바로 쉬고 진행할게요. 어? 내가 화면을 가리고 있네? öğrenci t h you. 주목 보십니 네? 지금 보려고. 안 봤어요. 아, 진지한 척하래 또. 진짜 안 많은데. 볼만하다니까? 볼만한 게 아니라, 저 괜찮다니까? 준비하는 게 싫은데요? <웃음> 그래도 더 네. 싫어해. 그러니까 안 보잖아요. 이번에 <웃음> 아, 네. 쌤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 대단해. 전원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보는 게날 보면 재밌을 텐데 안 재밌어요 아 혹시 꿈에 나올 거가 무서운 거야? 네. 요즘 아직도 이제 엄마 손잡고 재우시나요 어이가 없네 <웃음> 좀비를 왜 좋아해요? <웃음> 왜 싫어? 좀비니까 그럼 좀비고를 해야 된다 좀 <웃음> 좀비고 좋아하는 애들이 그거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뭐요? 좀비고랑 지금 우리 학교는 콜라보하면 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긴 했는데 아니 좀비가 좀비는 안 무섭게 생겼어요 거기 좀비도 안 무섭게 생겼어 아니, 우리 뭐... 반 친구 뭐이런들이잖아너 <웃음> 어? 정말... 지금 옆에 있는 애가 무섭게 생겼어 거기 얼마나 슬픈데 엄마가 좀비 되고 막 이래 그니까그요 엄마가 무섭게 생겼어? 그러니까... 무섭다기보다는 슬프잖아. 네. 오징어 게임을 왜 봤어? 오징어 안 봤는데요. <웃음> 지금 이 이야기를 넷플릭스 사장이 듣고 있을까? 음, 절반 했네요. 이형6 갑시다. 네. 통과 미분의 관계가 안 있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D, D, T, F, T, D, D. D T 는 뭐래? X 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2 1대 뭐 구해? F 프라임? A, A. 자, 이거 익숙이지? 그치? 응. 안에 있는 게좀 바뀌었을 뿐 익숙이야. 자, 이 안에 있는 거를 좀 바꿔 써보면, 우린 보통 f, ft가 들어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뭐야? f't인 거야? 그럼 위끝 아래 끝 같게 만들려고 1 집어넣어보면, 0은? 1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2. 그러므로 a는? 1. 1. 그리고 미분하면? f'x는? 3x 제곱 플러스 2a x니까 2x f 프라임 a 즉 f 프라임 이런 그래서 얼마나 5 와우 다음 건 뭐야 리미트 x가 이로할때 인테그랄 2부터 x까지가 x 2부터 X까지 아, 맞잖아 아니, 그 밑에 쓰려고 그랬어 T지고 플러스 3T-2 3T 3T DT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로피탈을 좀 섞으면 편해진다고 얘를 라, 라지로 봐도 좋겠지만 분모 미분하면 2X, 2X. 분의 분자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3X, 3x 마이너스 2. 2.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죠? 그대로 2로 보내세요. 그러면 얼마? 4분의 암산 안 돼? 얼마? 미안하다. 2. 4분의 8 2. 얼마? 2 이래 하셔도 좋고 얘를 스몰 ft로 확인한 다음에 이 식을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2로 갈때 분모 얼마? X,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x 플러스 2. 2 분의 1 이쪽에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2 e. 그럼 이게 f, 라지 f 프라임 2잖아요 그럼 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4분의 2. f 2그 e. 여기다 2 e 집어넣은 값이 이거였잖아 이거뭐 그냥 10월달 서비스문제고 다음 U6 U7 아우 U7에 <웃음> F'X는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X. F0이 0. 0일 때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했으니까 FX와 FX는 뭐야? FX는 뭐야? 3분의, 3분의 1 X는 X는 x X는 X는 x X는 X는 x X는 X는 x x 로 X는 주는 X는 3는 x x 로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럼 X는 근이 3개야? 어디 어디 어디? 0 0, 0. 마이너스, 2장. 마이너스 2장. 3. 플러스 루트 3 지금 이 길이가 어때? 같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점에 대치이 놓는 거여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네. 이쪽 넓이 하나만 구해주고 두배 해도 상관없죠? 근데 우리 위에다 엮는 것보다 아래에다 엮는 걸 편해야 하잖아요? 인테그랄 0부터 루트, 루트 3까지 3분의 1 x 3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dx하고 네.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끝나겠지? 네 그럼 얘는 12분의 1, x, x,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1, 1. x제곱에, 퉁탕탕, 타당탕탕, 0, 루트 3 넣고, 마이너스 2를 곱할 거야? 네. 그럼 루트 3이 4제곱 되면? 9. 그렇지. 어우, 잘해. <웃음> 좋아. 아우, 소상대 하듯이. 제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3. 좋아. 통분할 거야? 약분할 거야? 둘다 해야 돼. 맞잖아. 이건 4분의 3될 거니까. 네. 4분의 3 빼기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m 분의 u 되겠죠? v 네. 암산 안 되지? 이이너스 p 분의 s 이뭐 y 뭘 곱해야 돼? 네. 마이너스 네. 2자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라가고 얼마야 그래서? 네. 2분의 3 i n u s minus, minus, minus, m 네한 놈이 있는데 u s m X 제곱 마이너스 2X고 다른 한 녀석은 마이너스 F의 마, 뭐야?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네.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한 걸까? Y는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마이너스를 양쪽에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Y는 F의 X 마이너스 네. 1 플러스 1. 1. 플러스 1. X축 방향으로 일단 얼만큼? 네.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네. 1만큼 평행이동한 뒤에 네. 웃기고 있네. 1이거든. 네. 그리고 나서 X축 대칭해라. 네. 이 얘기잖아. 그리고 X축 대칭해라. 아니면 이걸 다 집어넣든가.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만들 거니까, 얘는, 네. x-1에 제곱 마이너스 2배, 의 x-1, 뒤에 뭐 붙여줘? 마이너. 어, 마이너스 1 붙여줄 건데, 요식 전체에다 뭘 곱해야 되겠다. 마이너.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1으로 바뀌겠지. 오케이? 네. 요거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네. 플러스 네. 4x, 맞아요? 네. 대답 좀 크게? 네. 진짜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4. 4 오케이? 네 얘는 꼭시점이 1, 1,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꼭시점이 2, 0이잖아 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로 바뀌었으니까 y 축 대칭 맞잖아요 자이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래려한 놈은 이렇게 있고 한 놈은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요 면적. 뭐 써야 돼? 6분의 네. 둘을 연립한 거니까 넘어가면 2x제곱 네, 네, 네. 마이너스 네, 네. 6X, 6X, 6x 플러스 네. 4는 0을 풀어야 됩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플러스 2는 여기,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얜 근이 1하고 2잖아. 네. 두근의 차는 1이어서 3제곱 쓰는데 최고차항계수는 뭘 써야 될까? 2. 2야. 연립한 상태의 서 정답은 3분의 1. 뱃나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유형 9번이야. <웃음> 그렇지? 네. 그림이 밑에 덩그덩이 있지? <웃음> 누가 봐도 이런 느낌. 어? 그림을 안넣어려고 그랬는데 인쇄가 잘못됐나? 음. 나이때 수동, 수동문제 봤잖아. 네. 그렇지? 수동문제 보면서 너무 <웃음> 당황스러운 거야. <웃음> 21번이니까 20번이니까 그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 앞에 거 잖아요 그니까 러 20번 21번 여기 2 2번 이렇게 배치 19, 20, 21, 22, 23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 상황이거든 네. 그럼 여기 있던 문제 여기 여기 여기 <웃음> 여기 하단에 되게 당황했었어 <웃음> 이 정도 면 친절하다 68 오늘 이 텐션이 좋습니까? 이 요, 요 속도가? 좋아요. 그럼 더 빠르게 할까요? 요 빠르게 합시다. 인테그랄, m d 까지 얼마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인수 3X. 계산 안 돼! 그래. 해! K, k, dx, 0보다 커! 실수 x의 최소값은, 실수 k의 최소값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뭐 해야 돼, 일단. <웃음> 말이 없어. <웃음> 접근합시다 네 아니면 얘를 그릴까요? 아니, 아니요 그럼 접근해야 되나요? 네 하기 싫은데? 이거 접근하면 뭐가 나오는데? A, B 나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 아 그냥 해보자고 니네 말대로 4분의 1x 네, 네, 네 뭐.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3x 제곱, 제곱, 제곱 플러스, 플러스 KX. kx 와 미지수 파티 4분의 1 b 4제곱 음. 마이너스 a 내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에 b 제곱 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k에 b 마이너스 음. a 와 b 마이너스 a 를 묶인다 야 근데 b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것도 양식으로 나눠, 나눠줘도 되네 나눠주면 4분의1 b 플러스 a에 b 제곱 플러스 a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에 b 플러스 3에 b 플러스 a에 플러스 k 0보다 커 시간 버린 거잖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문제 풀때 고민부터 하는게 이거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부터 생각해야 돼 무턱대고 적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지금 적근이안 된다면 뭘 해야 될까? 그래 그려봐야지 그래, 그래 k는 어차피 상수니까 네. 이것만 먼저 생각해보면 이게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3즉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두고 있 때? 1 네. 여기가 두고 있 때? 네, 마이너스 3, 1 현재 저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네. 맞지? 근데 문제에서 무슨 말이 있었어 모든 실수 a, b에 대하여 이게 0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a, b가 여기 있는 건뭐 상관없는데 요거, 즉 여기가 0보다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 맞나? 네 0보다 커야 되잖아 네. 접하는 건 될까? 모든 실수 AB야 0보다 큰 AB 0이 네. 여기 있을 거니까 네. 이 뒤에 있는 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다 0보다 크잖아, 지금 조건값이 그러니까 K가 여기 지나는 거 밑으로 내려가야지 즉 K는 극소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야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해야 돼 이거 A 플러스 B 어차피 양수긴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이거는 약분하고 이게 항상 0보다 크니까 얘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고 그런 값도 나올 수 있겠지 일단 1을 집어넣어보자 얼마야, 여기? k-2. k-2. 그치. 그럼 얘가, 얘가 0 이상이면 되는 거네. 네. 이렇게. 그럼 k는 뭐 이상? 2. 2 이상. 유형 9. 이 시간을 날린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이 문제가 갖는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습성이 좀 변해야 돼. 문적, 문제를 보면 무조건 연필이 들어가서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먼저 하자는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려면 이렇게 보면 안 보여. 문제를 너무 가까이서 보는 것도 안보이잖아너 허리 타란 얘기야. 보통 이렇게 보잖아. 이러다가 주무시잖아요. 그죠 거의 이런 자세 안 좋습니다 좀 넓게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아, 해치지 않아요 어? 시간을 조금 아꼈으면 아께, 껴아 좋겠다 다음 봤더니 이게 중요한 거지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fx, dx가 얼마래 13 13이래 그럼 대칭성 따지는 문제일 거야 대칭성 따지는 문제일 건데 어? 우항수, 기항수의 표현은 안 나왔고, 뭐가 나와 있어, 문제 3번에. X 플러스 3은? 옆에 있다 주기항수구나. 3마다 반복되는구나. 그러면 그림을 봤더니, 어떤 그림이 주어져 있어, 지금? 그림? 식을 봤더니, 0부터 1까지는 X, 그 다음은 상수, 그 다음은? 이렇게 내려오네? 여기가 딱 3이야.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저 왼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그걸 밑에 그려줬네 그러면 이세칸짜리의 넓이가 얼만지부터 구해야지 이세칸짜리의 넓이가 얼마야? 2야 맞지? 네. 그러면 여기가 3이 들어가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지우고 우왕수인걸 확인했으니까 두배 주면 되고 6.5가 되면 되네 넓이가 네. 그러면 2 이게 한번더 와야 되네 이또한번 와야되네? 이 음. 그리고 얼마큼만 가면 돼? 점 5, 여기까지만 음. 3, 6, 9, 얼마야? 10 그래서 A는 음. 얼마다? 10 10 음. 자, 속도와 거리, 유형 10 밑에 할게요 자, VT가 얼마나 와있습니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플러스 4 플러스 4 자, 이때 뭘 물었냐면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무엇과 같다? 넓이 어, 넓이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는 게 낫겠죠 쳐달라 쳐달라 4부터 시작하여 2에서 만나고 4에서 더 내려가겠지? 네. 근데 어차피 이게 4고 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여기도 얼마야? 4. 마이너스 4겠네? 네. 우리는 어디서부터? 0부터 4까지 실제 움직인 거니까이 넓이의 몇 배? 두배배 얼마나? 8. 네. 아, 이건 많이 본 거다. 옆에 있는 거 봤더니 V1인데 우리 VPT라고 할게요. P의 속도는 3t제곱, 플러스 v. t. vqt는, 이거 다 아닌 것 같은데 문제. vqt는? et제곱. 마이너스 et제곱? e t 그냥 et야? et. 그안 치우가, 그때 너 <웃음> 어. et제곱, 플러스, 고마워. 그런 리액션이라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 저 요즘 배그가 너무 재밌어요. 어. 다시 배그하고 있어요. 자, 둘의 뭐가 같아진대? 속도. 속도가 속도 같아지는 순간에 일단 속도가 같다는 걸 풀어야겠네요. 되 네. 네. t제곱 마이너스 2 t 가 0. 네. 언제 같아져요? 2일 0일 때 필요 없고 t가 얼마일 때? 2일, 2일 때. 네. 항상 패시브로 t는 0보다 커야 네. 돼. 문제에서 움직인 후라고 했기 때문에. 움직인 후, 출발한 후. 그렇잖아. 출발하는 거의 밑줄 칠 필요는 없잖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서 밑줄을 왜 치는 거야, 도 대체가. 수학 문제에 밑줄 칠일 없어. 오케이? 시험식 깨끗하게 프리과정만 딱 쓰면 돼 이때 뭘 구하래? 둘 사이에 거리잖아 네. P점과 Q점 사이에 거리니까 위치가 필요한 거야? 거리가 필요한 거야? 위치가 필요한 거야? 속도가 필요한 거야? 가속도가 필요한 거야? 위치정보가 네. 필요하잖아 그럼 미분의, 적분해야지 PT는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네. T제곱 네. 적분 상수 쓰고 싶은데 문제를 봐봐 동시에 어디로 출발했어? 원. 점 그럼 P0가 0인 거고 Q0도 0인 거야아 네. 적분 상수 준다고. 나는 다른 방식으로 둘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으로 이질를안 한다고. 그냥 구하자. 큐스틱이 3분의, 3분의 2. t 제곱 플러스 2분의, 2분의 3. T제곱. 2일 때 위치 정보들을 얻으면 되지. P가 2일 때 위치는 8 플러스 2. 10. 3분의 이 새끼는 3분의 <웃음> 16. 16 더하기 6얼마 이거? 3분의 16 더하기 36 18 3분의 아, 34 24. 얘가 더 크잖아요 네 이걸 치워드릴까요? 네 일단 이렇게 보세요 미역회차 얘에서 얘 빼면 정답은 3분의 4 4 되겠습니다 됐죠? 예. 문제 맨 마지막까지 막9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구 곱하면 되네. 네. 12. 네. 오늘 4개 세트. 역시나 해보자고요. 와. 녹할는 여기까지.